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어요 진로와 적성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교육이라는 것이 현실이 입시 위주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본인들 적성을 새로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 고민해서 본인의 진로, 적성, 감안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기회, 그리고 여러가지 알바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